자, 이거는 여기다 여기서 출발을 해볼까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뜻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원이 뭐냐의 질문을 먼저 던지게 돼 원이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 또는 자취라고 하는데 모임은 여러 개의 점들을 모은 거고 자취는 그 점들이 움직인 걸로 보는 거야. 움직이는 흔적 발자취, 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점의 자취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거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거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원이라는 게 그려질 때 말이야. 원이라는 게 그려질 때 말이야. 원래는 기준이 된 점이 있었다는 거지. 그 점을 우리는 요한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요한 점이 그래서 뭐야? 원점 어떤 새끼야? 원의 중심이야. 원점은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거지. 원에서 원점이 뭐야? 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는 거잖아. 그 거리를 뭐라고 하지 우리는? 그렇지.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여기 움직이는 이 점을 x,y라고 한다면, 이둘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 얘기잖아. 우리 배웠어. 두점 사이 거리.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다. 양쪽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바로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꼴로 나타날 건데, 이때 원의 중심을 a, b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r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보면 딱 한눈에 알수 있게 잡아주는 게, 원의 중심 찾아야 되고 반지름 찾는 거야. 오케이?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2차 함수 때도,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개된 꼴들을 많이 줬거든. 그럼 얘도 전개된 형태가 있을 거요 전개된 형태. x 제곱 있을 거고. y 제곱 있을 거고. x에 관한 1차항 나오겠지. y에 관한 2차항1차항 나오겠지. 나머지들 정리하면 뭐 a 제곱 b 제곱 위에 넘어오면 뭐 상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둘다 만드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1학기 기말고사지만 1학기 중간고사의 학습이 수반되는 거거든. 네. 이걸 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범위의 완전제곱식 만들기가 좀 빠르게 편하게 돼야 돼. 네. 그부분의 연상이 좀 도움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은 유형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 유형 1. 추추, 추추추, 유형 1. 뭐라고 돼 있냐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어디를 지나? 1,2와, 어,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전개된 형태일 때, 오케이? 네. 이걸 구해주세요. 한 거야. 얘를 구해주세요. 맞죠? 네. 얘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는 왼쪽에 있는 설명밖에 안 들었어. 얘를 풀수 있느냐 이거지. 네. 원을, 원의 을원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 누구하고 누구. 원의 중심과 반지름. 지금 중심도 안 나와 있고 반지름도 안 나와 있는데 중심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지.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a, b라 할때제 위에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a, a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맞나요? 자 그럼 중심이 여기서 중심 한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 원위의 두 점까지의 거리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원의 뜻을 가지고 푸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얘냥둘 사이의 거리 a-1의 제곱 a-2의 제곱 루트 씌울 건데 어차피 같으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A제곱. 여기도 A제곱 나올 건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응.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자 A제곱 A제곱 날아가고 A제곱 A제곱 날아가고 이쪽에 10A 넘어오면 마이너스 12A 13 넘어오면 12 그러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1. 괜찮아요? 네 여기는 있 A랑 여기는 있 A가 다른 A예요 지금. 중심은 마이너스 1,1이지. 자 그럼 난뭘 구해야 돼? 반지름을 구해야 뭔가 식이 나오겠지. 자 그럼 반지름은 중심과 하여튼 한놈 사이의 거리잖아요. x거리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제곱에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 씌운게반지름이 테니 4의 제곱, 2의 제곱 4에다가 되니까 얼마? 루트 5자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 R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니까 빼서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r 제곱 5 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x 제곱 나올 거고 y 제곱 나올 거고 e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y 나올 거고 1 1 나올 건데 얘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어서 이 녀석의 a는 이 B는 마이너스 C, C는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 됩니다. 되셨어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특히나 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어, 그래도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빈출형두개더 볼게. 웬만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해줄게. 밖에는 저원숭이처럼 되지 말자. 1-1번,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Y축 위에, 위에, 위에 있다지 않니? 그냥 인은 와인은 와인은 와인은 와인은 와인은 얘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 그러니까 중심은 0, 뭐 B 이렇게 되겠죠. 네, Y축 그래.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는 없겠죠. 네, 네. 자이 상태에서 어디에 접해? 참, Y는 음. 2X-1에 접한대. 자 그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우 얘도 진짜 바라을 한다 바라 그래. 자 그럼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원에 접하는 원은 이쪽에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이쪽에서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두 원이라고 했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이쪽에서 접할 수 있는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오 얘가 반지름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위에 있고, 여기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 자 생각해봐봐. 원의 중심이 있어. 근데 이, 바, 이 직선이 있는 접할려면 여기까지 길이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이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나요? 네. 지난 시간한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요. e x y 1은 0과 중심 0,b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과 같다. 그럼 d는 루트 제곱하여 더해 절대값 대입 이 루트 5더라. 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루트 5 루트 5 5더라.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5 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 또는 b는 4 나오겠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 첫 번째 원은 몇 건만 면 0, 마이너스 6 두번째 거는 0, 4 그냥 둘 사이의 거리 이것만 보면 되네 10저 복도에서 도영이가 한 20대만 맞으면 된다 이거? 쟤는 평생 트라우마로 나와서 복도에서 안 떠들어 자 다음 X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플러스 E 마이너스 K 는0이있 고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EKY 플러스, EK 제곱 마이너스 오는0이있 는데, 이둘다뭐가 돼？원이 되 라지 원이 되 원이 려면 어쨌든 이 반지 름이 어때야 돼？얘 가음 수가 되 면？안 되 겠지. 이 r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바꿨을 때 반지름 즉 x 제곱 플러스 x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꼴로 나왔는데 이 녀석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0이 되면 점이잖아 0이 되면 반지름이 없는 거니까 0보다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x만 보자 괜찮아? 그러면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처음은 이렇게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일 거야. 그치? 네, 네. 그 다음 y가 있는 건제 하나잖아. 네, 네. 나머지 다 넘겨.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1 들어와 되네 네. 좌변이 플러스 1들어왔으 우변도 플러스 1 들어와 되네좌변 네, 네. 여기 뭐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은 k 마이너스 1. 즉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보다 크다가 이쪽에서 나오겠네. 네. 자 그럼 이쪽은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가져왔고요 y제곱 마이너스 2k y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다 넘겨요. 5 마이너스 2k 제곱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럼 여기 써야 될게 뭐야? 4. 그래서 여기도 4가 생겨야 되고. 괜찮아. 네. 여기 뭐가 생겨야 완전 제국이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k 제곱이 생겨야 돼. 그럼 k 제곱 더해지면 이렇게 빠지겠지? 그럼 이쪽은 정리합니다. 이쪽은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k의 제곱이 9 마이너스 k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k 제곱이 9보다 작아야 돼. 맞죠? 그럼으로 k는 3하고 마이너스 3. 이 둘의 공통 범위 구하는 거니까 K는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2. 그럼 저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누구예요2정부2 베껴 2. 쓸 시간 없다? 나 여기 있는 거 풀어 주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지 지금? 네 그렇지? 네 베껴 어, 쓰는 게 아니라 정렬하고 있지? 하여튼 원방의 식은 저거야 네. 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저 밑에 있는 그런 거 사용 안 했습니다 책에 있는 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이거 안 했어요 네. 네. 그거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 바가지로 드실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유형들 지워도 됩니까? 네. 아, 지우지 마세요 할거면 핸드폰 갖고 와서 찍어 그냥 어 언제 그럼 너희 수업을 요네개네 4개, 개의 유형 나가는데 한 다섯 시간 할까? 빨리 빨리 움직여. 시곤은 확대되지 않니? 음. 다시 갔다 오면 또 다시 가는 거할거 아냐? 쟤왜 저렇게 늦어지지? 두 번째 유형, 원방식 자체는 알겠죠? 중심이랑 반지름이 나와있을때 어떻게 쓴다라는걸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 집중을 좀 해봅시다 <웃음> 자 다음 유형이 추추추 유형이 어디를 지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뭐한대 어, 동시에 접한다 자 그럼 생각을 해 보자 자 유형 5 유형 5번을 보면 정보가 이거잖아 x 어,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더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 네. 이 원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중심이 마이너스 2,1 반지름이 뭔데 뭐, 하여튼 어떤 직선에 의해 지나가는, 이직선 지나가는데 잘렸어 m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지나가는데 잘린 이 현의 길이가 얼마죠? 1 네. 1이래 현의 길이가 1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네. 그럼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딱 그면 요 길이는 1분의 2인거지 네.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네. 네. 그럼 저 길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4분의 1이니까 4분의 11 대야 15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루트 씌울 거니까 2분의 루트 15가 되면 돼요. 모와 네. 점과 직선 mx-y 플러스 2는 0사이의거리 b가 루트 제곱제곱 제곱 더해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대입하면 2m 플러스 1 닦고 가 얼마? 2분의 루트 15가 되면 되네. 괜찮으십니까? 네. 됐습니까? 피타고라스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야. 2대 1대 루트이뭐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됐잖아, 이제.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네. 네. 네. 이거 하지 말라고. 네, 네. 네. 네. 그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 4분의 15 크로스 크로스 곱해주면 16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4는 15m제곱 플러스 15 넘어가면 m제곱 플러스 16m 마이너스 11은 2야 맞나? m제곱 플러스 4m, 4 15 아이고 숫자가 하여튼 더럽네 저기서 뭘 구하래? 상수 m의 값의 합이네 그냥 2m, 이게 마이너스구나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구나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구나, 됐니? 그러니까 M값이 두개 있을 거야, 어쨌든 근데 모든 M의 합이잖아, 모든 M M이 될수 있는 모든 M의 합, 얼마? 16뭐쓴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오케이? 지금도 원의 성질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고요. 5-1 y는 mx라는 직선이 있는데 누구랑 만나서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5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의 최소값 그지 그럼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몇 컵은 몇이고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거잖아 네. 그럼, 뭐 점과 직선 거지,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가 필요한 거지 일단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는 얘가 mx-y는 0, 중심은 3,1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3m-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주면 6하의 길이가 나오겠네 네. 여기를 K라고 합시다 괜찮니? 네. 그럼 K제곱은 25- M제곱 플러스 1분에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 오, 네. 숫자 네. 복잡하다. 야, 이건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 현의 길이의 최소값. 현의 길이의 최소값.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럼 k제곱은 분모가 m제곱 플러스 1로 통분하면 25m제곱 올라올 거니까 16m제곱에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2 5 1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네. 와, 그럼 이 녀석이 일단 최소가 되고 봐야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이. 네. 야, 이건 어떻게 푸냐.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6 m제곱 플러스 1 6m 플러스 8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풀 수밖에 없네 16보다는 큰것 같은데 뒤에 있는 녀석이 m값이 뭐가 되냐에 따라 현의 길이의 최솟값은 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봅시다. 문제가 좀 들렀네요. 자 일단은 어 중심이 3,1 반지름이 5니까 이게 3이고 이게 1이어서 우리는 루트 10으로 5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넘어설 거예요. 하여튼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원일 건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겠냐 이거지 네.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요 로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네. 네. 그러니까 m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넘어오면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거죠 그럼 m자리에 마이너스 3을 그냥 대입해버리자고요. 네. 네. 그러면 10, 81, 마이너스 플러스 18, 플러스 1이니까 분자 100이네. 네. 네. 그럼 25, 마이너스 10. 그래서 k제곱이 얼마? 15. 15. 15. 그럼 k는? 루트, 루트 15. 우리가 우리 언는 2k니까? 이 루트? 루트 15. 조금 마음에 15. 들진 않아요. 그래, 이 문제는 니가 굳이 얘는 정리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차악의 5번을 정리해. 네. 어. 그러니까 이따가 너희 정리 시간에 얘는 굳이 정리 안 해도 괜찮다. 네. 어, 그러니까 대답는게 얼마나 좋니? 6, 6, x 제 6, 6, 6, 6, y 제곱은 6, 6, 자 내가. 원의 식을 막쓸때 너희는 조금 더 해석적인 식을 로써으면 좋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2 내가 이렇게 읽을 때 너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3이 원이요. 이렇게 대답하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괜찮아? 어. 나는 그대로 쓰지만 너희는 해석을 하면서 내가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그대로 읽는 거야. 나도 읽는 거고. 얘 위에 정. 위 A,B에서의 접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2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원이에요 중심이 0 0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라고? 12가 되네 네? 네. 그럼 요 위에서의 접선이거든 야 이거 접선 공식이 있는데 이거 공식 하나 외워놓으면 좋긴 하거든요 네. 어딱 요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 제곱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위에 a,b에서의 접선은 네. 만들 수 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ax, by 는 r 제곱이에요. 네. 네. ax 플러스 by는 r 제곱.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ax 플러스 by는 1 2 이렇게 되죠. 네. 네. 네. 그러면 x 절편은 요요요 요, 요, 요, 요 직선의 x 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니까 a 분의 1 2 여기 네. 네. 네. y 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b분의 12.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분의 12. 높이는 b분의 1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했더니 넓이 12. 12, 12 약분하고 ab분의 6이 1. 그러므로 ab는 얼마? 6. 문제에서 뭘 물었어? ab.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야 오늘 나는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 가자 요 높이가 얼마야 반지름이잖아 루트 12요 길이가 얼마야 12가 나올까? 2루트 12가 돼야 되거든? 네. 괜찮아? 네. 그래야 둘이 곱해야 20더 나누기 가 되니까 네, 네. 오케이? 네. 얘가 2루트 12 얘가 루트 12 됐어요? 네. 그럼 두점 사이에 버리 a제곱분에 144 더하기 b제곱분의 144는 내제곱인48 48로 넘어주면 3 3 1 ab 곱하기 6이야. 그치? 그러면 양변에 내가 양변에 아, 이거 일단 통분하자. a제곱 b제곱분의 3 a제곱 b 제곱 플러스 3 b제곱이 1이야 네, 네. A제곱 B제곱이야 네. 36이지? 네, 네.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12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할수 있잖아요 네. A플러스 B의 제곱은 12플러스 12니까 네, 네. 그면 A플러스 B는 24잖아요 루트 24이루트 이것도 정리하지 마. 이제 더러워. 어, 이렇게 더러워? 일단 내가 드리는 파란색 문제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일단은 요 수업 중에 따라서 풀 거는 해놨긴 해놔야 되겠지. Y는 2X-3과 뭐하고 평행하면서 누구와 그렇지.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에 접하는 직선이 두개래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면 기울기는 몇이다? 2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접하는 직선으로 Y는 2X 플러스 K 하자. 직선 두개 그럼 그럼 부활한 얘기잖아요. 자, 원하고 어떤 직선이 접하려면 중심과 이 반지름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과 같아야지. 직선 사이 거리가. 그러면 3,1과 이 직선 2X-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제곱제곱 제곱 더해 5 절대값 대입 6-1 플러스 K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5열제 이 루트 그러면 절댓값 5 플러스 k가 5여야 하니 k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0. 오케이? 이때 두 직선의 y절편을 각각 했어. y절편 이게 y절편이잖아. 그럼 각각 0이랑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0이 더큰 거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을 하라 했으니 정답은 10. 자 다음 이거 거의 중학교때 도형이야. 6-2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됐습니까? 네. 이 밖에 1,5라는 직선이 있는데 접선을 두 개를 벗어요. 접선을 좀 여기를 A라고 하 여기를 b 라 했는데 이둘 사이의 거리 A, B의 길이가 얼마래요? 얼마? 피분의2에이 길이. 길이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네. 결국은 이리 구해주세요 네. 봐봐 봐봐 이렇게 자르면 얘랑 얘길 같지 네. 이거 네. 수직이지 네. 이것도 네. 수직이지 네. 네. 그럼 나 요기 3인 거 아니지 네. 네. 그럼 그림 한번 보자 보자 이렇게 수직 여기가2 1마 여기가 1컵마여기가 3이야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얼마 나올까? x 거리 1, y 거리 4니까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17이야. 네. 그럼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는 루트 8, 2루트 네. 2야. 괜찮아? 네. 네. 그리고 요요 요, 요 길이는 요기서수직이지 네. 네. 우리 얘곱하기 예 얘는 얘곱하기2 예 아니야? 네. 네. 네. 그럼 2루트 2 곱하기 x로 보면 3은 루트 17x더라. x는 루트 17분의 6루트인데 이런 게몇 개? 두 개잖아요. 맞아요. 네. 두 개잖아요. 근데 pq가 자연수래. 와 문제 오늘 왜 이러니? 이 길이가 1.5 맞니? 예. 얘 마이너스 2. 3, 4니까 이 길이가 5입니다. 5. 그럼 이게 4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2는 5X, X는 5분의 12 이런게 두개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분의 2 4야 됐어요? 네. 따라해 주세요 네. 네. 왜 앞쪽에 앞쪽에 70페이지에 제가 안한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이거 안했어요 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두개 중에 밑에 것만 했어요 네. 위에 건 원래 안 하고요. 네, 접선 네. 두개 중에 첫 번째 건 원래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은 네. 아직 너희 사고가 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페이지를 보시면 뒤쪽에 넘기시면 빈출류형 4번을 안 했죠. 네. 4번이랑 4-1을 패스할 겁니다. 네.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하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거 정리해 주시고 네. 파란 프린트 풀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이따 나머지 시간에 뭐, 잘 정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케이? 녹색 프린트를 가지고 집에 간다. 네. 그래서 녹색 프린트 최대한 해올 수 있게끔 노력한다. 네. 녹색 프린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묻는다면 과감히 안 해도 괜찮다. 네. 선생님, 저는 책을 가져가야 집에서 확인하면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면 책을 가져가셔도 좋다.